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, n c s n c s n c s 요원들 요원들 요원들 내가, 어, 내가, 내가, 자네들을 자네들을 네. 소집한 건 소집한 건 다름 아닌 네. 다름 아닌 다름 아닌 외로워서다네 네? 두둥